제가 한평에 한재호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그 단호박 단호박이 주장목이에요? 예예. 단호박 지금 몇평이나 하시는거예요한 5천평 하고 있어요. 5천 평. 예. 단호박 농사는 지금 몇년에 몇 지셨어요?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지셨는데 예. 선생님이 지금 평생 농사를 지으신건데 지금 자담 그 재료들 계속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예. 선생님은 자담식으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친환경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20년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전통작부터 하셔 가지고 15년 전 15년 전부터 지금 친환경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유기농 지금 유기농 인증을 받으셨죠, 이거? 예, 예. 유기농 인증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아, 지금 이렇게 15년 정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면서 6개월 인년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 지금 그래서 자담식으로 계속 하시고. 예. 선생님 자담식으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자담은 그 저기 친환경 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아. 얘기를 듣고 그 군대 동기 되시는 그조 대표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조 대표님 그 동기를 사장님이 아셨고요 예예 그래 가지고 자담을 접하게 되신거예요예 그때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어요. 아... 그 지금 이 단호박을 할때 단호박을 할때그자담식으로 방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자담식으로 방제를 하시는 거고 선생님 이거 그 친환경 하실 때 처음에 참그 힘드셨다면서요? 조 힘은 들었죠. 이게 그 15년 전에 막할 때는 친환경도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 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었어요? 아니 생사를 해갖고 갖고 나가면은요, 네. 그 간행으로 했던 것보다도 더 땅바닥이 좀안 좋으니까 모양이. 네. 그걸 더 값을 깎아버리고. 다른 걸안하 공판, 공판장으로 좀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공판장도 해봤는데, 공판장은 더, 네. <웃음> 더 심했어요. 그래야 된다면. 이게 지금 5,000평 정도 하시면은 생산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파셨어요? 에, 주로 이제 개인 그 거래처를 좀 읽고 두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처를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로를 마쳤죠.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15년 전부터 이렇게 친환경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로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직거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자담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만약에 제가 친환경을 안 했다면, 네. 저는 병원에다 돈을 다줘야 돼요. 네. 병원에 돈을 줄, 수, 줄 필요가 없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요. 제가 그, 주기적으로 해서 검진을 받아보는데요. 네. 제몸 안에는 이상이 없대요. 아직까지는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실제 재배한 땅에서 먹거리를 산사 제가 먹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가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친환경으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제 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웃음> <웃음> 그, 거기에 도움이, 차담이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웃음> 앞으로 서... 계속 거리할 거예요. 방제는 지금 단호박에 크게 무제되는게 호박파리인가요? 호박파리하고 진딧물이에요. 호박파리, 진딧물. 네. 그럼 방제는 언제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딧물은 신고 나서 봐가지고 상황 봐서요. 네. 이제 자담에 그 유황에다 네. 유화제 뿌려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은행 산루문 네. 그걸 혼합을 해가지고. 살포를 그것도 5 0 0 m 터에몇미터씩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밭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동력 살포를 사용하게 되면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혼자 하는데 음. 그, 그 밧데리, 밧데리 네. 그 조그만거 예, 그.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 군데군데다가 해주고 있어요 보통 한번 해주면 은 배터리 그 소모 될 때까지 여섯 동 정도. <웃음> 정도? 네. 아 여섯 동 정도. 그것도 이제 석양이 해줘야 되니까 네. 햇빛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약은 그래서 보통 몇 번이나 한가요? 그렇게 해서 약은 진딧물하고 이제 호박파리가 있는데 한두세 번. 두세번 정도. 네. 예전에 한두세번 정도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유황 오일 그리고 오늘 세물물.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잡히나요? 많이 효과가 나오죠. 지난번에 진딧물, 진딧물 막 엄청 성했을 때뭐 특별하게 또 이상, 이상한 방법을 한번 쓰셨다면서요? 하하, <웃음> 그것은요, 날씨가 호박을 씻고 나서 네. 한 40일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 올해 봄가 몸이 심했죠? 예, 네. 그런데다가 진딧물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됐거든요. 네. 발생됐는데 그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호박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50m 호수를 연결을 했어요. 호박 밤마다 네. 그게 다 아, 이제 물로 이제 주기 겸해 가지고 아. 그 호박 뒷면에 진딧물을 씻어줬어요. 그런데 그 진딧물이 얼마나 많던지 꼬랑에 물이 물하고 같이 진딧물하고 이에 가서 거의 빡빡이 잡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호박 뒤에 진딧물이 붙어 있어 예. 이걸 그냥 고압으로 물로 이렇게 예, 씻어내렸어요. 씻어 물도 줄 겸해 가지고 예. 씻어내릴 겸.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호박이 그 저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꼬박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줄기를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딧물을 이겨내는 것을 봤어요. 큰 이상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근년에 그 방법을 해가지고 진딧물을 많이 이겨냈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진 진딧물이 발생됐을 때 자담에 그 식으로 했고 한세번 정도. 그리고 이제 물을 뿌려줘. 물을 한세분 정도 했어요. 물, 물 주면서 고압으로 해가지고. 네. 진딧물을심 약하고 또 지나가지고 물로 주고. 어.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반복해서 했는데 네. 상당히 효과가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또 하는 또 특별한 또진딧물 대치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진딧물을 옮기는 개미 잡는 방법. 아. 그것은 금년에 제가 그 시기를 좀 바빠갖고 낮춰버렸는데 놔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호박을 심기 전에. 네. 딱그 포장을 하고 음. 그 위에다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랍니다 근데 그것은 붕산하고 붕산. 에, 설탕하고 설탕. 에, 그 빵가루 빵가루에 그걸 그 적당히 이겨가지고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적당히 이겨가지고 군데군대 놨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그게 혼자 안 먹는데요. 자기 집으로 갖고 간대요. 그걸 나는 먹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천멸을해본대요 그걸 놨더니 제가 눈을 봤어요. 진대문부터 개미가 거의 없다 싶어요. 아 그러니까 개미가 그 빵가루를 물어 가는데 네. 설탕까지 있으니까 달달해서 물어 네, 가는데 그렇죠. 거기 붕산이 섞어져 있으니 갖고 같이, 가서 나고 같이 주는 거구나. <웃음> 아, 그 아까 적당이라고 했는데 뭐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알아서 적당입니까? 네. <웃음> 그 할머니들한테 음식 어 보면서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웃음> <웃음> 똑같은 거네요. 어쨌든 김이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없어지던가요? 네, 눈을 먹게 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풍산 그 풍산 빵가루 설탕 그 버무려 가지고 김이 다니는 길에 놔두면 된다고요? 네, 호박 사이에다 뿌려놔도 될까요? 음,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그 코박 심고 바로 해 놓으면은 진눈물 발생량이 확실히 줄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로 받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